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지난 비농업고용발표 이후로 금리인상 요건이 지속되며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도 증시의 하락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 반도체 산업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업종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어 대표적인 엔비디아와 인텔, 퀄컴 등이 높은 하락세를 보였네요. 나스닥은 특히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유가는 높게 오른 영향으로 차이시렴 매물이 출하되며 하락했으며 중국의 수요 둔화 가능성도 하락세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이 지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증시가 계속해서 군동박질을 치고 있는데요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은 이미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연준의 긴축 정책 지지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4연속 자연스텝 가능성과 앞으로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연준의 긴축 나비효과는 과연 세계 경제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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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 6 5 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1,7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 6 5 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 5 0 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연중 신저점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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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유진추선물 김억수였습니다. I hope for you in today. Goodbye.